내손 안의 부평 소식 구정 소식지 부평 사람들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부평 사람들에는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행정 정보는 물론 부평의 핫 이슈부터 우리 마을의 생생한 이야기와 이웃들의 훈훈한 미담 다양한 문화, 교육, 정보까지 부평 사람들에서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으로 부평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을 열고 부평사람들을 검색하여 채널 추가하시면 끝! 매주 여러분의 손안으로 부평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부평사람들